네, 지금 슈퍼추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맹물 속으로 슈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추비 자, 이거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실시간입니다. 네. 자, 보시죠. 다 녹았습니다.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마늘, 양파, 감자, 전작물에 칼슘과 질소와 가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녹여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 싸겠네요, 그러면. 1kg에 1,500원. <웃음> 어머, 영양제 1kg면 얼마요? 만 얼마 하는 거 아니에요? 슈퍼! 슈비가 들어간 영양제를 칼슘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칼슘 칼슘, 마그네슘, 질소 이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네. 슈퍼수비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조각선물 세트예요 <웃음> 가격도 싸고 뭐 네. 하는 겁니까? 양파랑 마늘에 갈슘이랑 이제 이제 질소, 가리, 뭐, 고토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양분을 연면살포로 좀 공급해 주려고 지금 슈퍼추비 슈퍼추비 녹혀서 이제 연면살포 좀 하려고요 아니 그거는 녹이 되는 거예요? 연면살포도 가능하고 관주도 가능하고 뿌리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슈퍼추비입니다 <웃음> 영양제네 뭐 칼슘제 굳이 또 이렇게 비싼 거 사용하실 필요 없이 어 슈퍼추비만 사용하시더라도 슈, 칼슘이 12.5%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또 활력이 좀 떨어질 때 질소도 10이 들어가 있고 뭐 색깔을 내기 위해서 고토가 4.5 그다음 봉소 아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 수시로 쳐주시면 저렴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아, 아주 그냥 저렴한 칼슘이네 칼슘제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슈퍼추비 하나로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슈퍼추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물 속으로 이렇게 잘 녹아야 좋은 점이 뭡니까? 물에 잘 녹아야지만이 잘 녹아서 이물질 없이 이렇게 물에 녹은 양분들이 흡수가 잘 되겠죠. 자, 자 밑에 지금 이렇게. 지금 슈퍼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렇게 수비. 자이거게흔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자이시게다렇게 이렇게. 팔방게이 이게 보통 그냥 저는 수비라고 해가지고 네네. 밭에 그냥 뿌리는 걸로만 생각 했는데 네 이걸 놓기면 영양제가 되는 겁니다 깔끔한 영양제가 되는 거네 네네 가격도 엄청 싸겠네요 그러면 1kg에 1,500원 <웃음> 너무... 영양제 1kg면 얼마요? 만 얼마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뭐 15,000원, 000, 2만원씩 이렇게 하죠 만 원이 넘는 영양제를 사시기보다 네. 요거 놓고서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진짜 꿩 먹고 알먹고네꽁 먹고 알먹고 지금 양파, 대파, 지금 거기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문의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아. 그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성장을 거의 이제 한 80, 90% 성장한 상태에는 500배. 500배. 500배 해서 작물이 어릴 때는 1,000배. ,100. 네, 1,000배. 예, 1,000배. 물 1,000에 1kg를 사용하시게 되면 1,000배. 물 1,000리터에 2kg를 사용하시게 되면 500배이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네. 농약방 가갖고 비싼 거, 농약들이 살 필요 없이 <웃음> 충분히 효과할 수 있다. 네네. 이거 진짜 희소식이네, 희소식. 농가들의 희소식.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걸 그 붕소, 아연하고 이렇게 미량 요소까지 다 넣어가지고 흡수율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농민이 네.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웃음>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개발한 비료. 네. 저렴하면서도 고기능성. 네. 싸면서도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슈퍼 주비. 네. 이거 계속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뿌리시키도, 뿌리기도 하시고 물에 타서 녹여서 쓰기도 시 하시고 네. 영양제 대용으로. 연면살포, 관주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예. <웃음> 지금 집에 슈퍼추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녹여서 네. 영양제로 사용해 주실 권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마늘, 양파, 감자, 전작물에 칼슘과 질소와 가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영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녹여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슈퍼추비를 사용하실 때, 이제,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다른 것도 같이 혼용을 해서 섞어도 되냐 하는데, 지금 시기에 비대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슈퍼추비를 사용하실 때는, 인산이랑 황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들이랑은 혼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칼슘이 12.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인산과 황이 만나게 되면 불용화, 이렇게, 그, 어리가 지면서 혼용이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대제라든지 황, 황제품하고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반 살충제, 살균제는 같이 희석을, 어, PT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비료 넣으시고, 살균, 살충제 넣으셔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셔서 어리가안 지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동제, 구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하고도 이 갈슘하고는 또 혼용 안 하시는 게 최고 안전하고요 어, 지금, 이럴 때, 옆면 살포를 하셔가지고, 어, 칼슘이나 규산 같은 걸한 번씩 넣어주면, 대공도 힘이 생기고, 뿌리가 또 튼튼해지는 역할도 또할수 있겠죠? 아, 슈퍼츠비를 물에 녹여서? 물에 녹여서, 지금 한번 줍니다. 몇 리터 되네? 이거, 3,000 리터 탱크입니다. 아, 거기에 지금, 3, 네, 예, 3kg. 3kg 정도에서 꽉 채워서 주면 1,100을 이렇게 살포하시면 됩니다. 뭐, 집에 화분에서도 조금씩 넣어서 녹여주시면 모든 그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한테도 엄청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아, 그럼 여기 베란다라든지. 예, 가정집에서도. 네, 예, 거기에다가 녹여서 그 물을 주셔도 되고, 스프레이 분무기에다가 녹여서 옆면 살포해 주셔도 되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쏘지는 말고 위로에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 이렇게? 약간 위에서 밑으로 깔아앉게 아 위에서 밑으로 깔아앉게? 예 네. 직접적으로 쏘면 이 당척, 앞이 떼서 당차을 합니다 아 네. 유령의 시자군요 하하하하 <웃음> 아, 람보가 된것 같아 람보 <웃음> <웃음> <웃음> 슈퍼추비가 들어간 영양제를, 칼슘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데 칼슘. 칼슘, 마그네슘, 질소, 이,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슈퍼추비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조각선물 세트에요. 가격도 <웃음> 싸고. 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농민이 농민을 위한 개발한 필요, 이 슈퍼추비가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